오늘은 비비큐 어, 신메뉴 콤보를 시켰는데 그 전에 어, 제가 정말 궁금했던 자가이 뭐지? 자가이 뭐지? 자가 장갑... 일단 먼저 치킨이 오기 전에 먼저 만들어보려고요 치킨이 식으면 안 되니까 어 치킨 왔다 치킨 왔다 짠 왔어요 아 제가 먼저 소개를 먼저 해야지 아 황금올리브 치킨 콤보 반반 이게 신메뉴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어, 25,000원 해서 윙, 봉 그리고 다리 반반 콤보 시켰고 그리고 닭 껍데기 닭발 튀김 이게 블랙페퍼 레드 착착 그리고 이거는 서비스를 주신 거고 이게 4만 1,400원 이게. 이거 뭐야? 난 이게 너무 궁금했어. 음? 진짜 맛있어. 감자그라탕인데, 치즈 왕창 넣은 감자그라탕 맛이에요. 진짜 맛있어 아 이거 진짜 치, 치킨 치 앞에서 이러면 안되는데 치킨 앞에서 치즈한테 좀 이러면 안되는데요 음. 아, 진짜 맛있다. 닭발. 이 위에는 블랙 페퍼가 이렇게 뿌려져 있네요. 시폴레 소스 찍어서. 이렇게 먹을볼까요 <웃음> 아, 진짜 이거 맛없죠? 조합 아니냐고. 오쌰. 아, 엄청 잡됐네요비비 소스 먹어볼까요? 콤보 중에 레스 착착 맛이 있고 블랙페퍼 맛이 있더라고요 근데 네가지를다 먹고 싶어서 일부러 반반 시키고 뭐 시즈닝을 2천원 추가해서 하나씩 하나씩 시켰어요 천원 천원 해가지고 네가지 맛을 맛보다 저처럼 이렇게 시즈닝 따로 구매하시는 거 추천 구독 치얼스 제가 아직 구독자가 3명밖에 없어가지고 아, 닭다리 이번에는 밑에부터 폴렛 소스 찍어서 음. 오 레드 착착 냄새가 굉장히 세네요 그러면 이렇게 레드 착착 냄새 소스가 이렇게 음, 좀. 카바네로 칠리 시즈닝, 우리나라랑 라면 스프랑 그 멕시코 그런 느낌 소스랑 섞은 것 같아요. 음. 이렇게 찍어서 여기다가. 언제 <웃음> 묻었지? 음 <웃음> 와 이거 치즈 대박 꿀조합 꿀조합 이게 반반으로 시켰는데 다리 두 개, 윙두 개, 봉두개 들어있는 거 보니까 한 마리는 네개네개네개씩 4개, 4개, 들어있는 거 같아요 정신없게 먹은 것 같지만 그래도 나름 얌탐했지 이번에는 블랙페퍼 시즈닝. 색깔은 노라면서 음, 이것도 한번 여기다 볼까 신기해. 여기다 넣어볼까? 이렇게. 구독, 치얼스 <웃음> 이렇게 가루는 이렇게 뿌렸어요 냄새는 와, 완전 후추 향 완전 통후추 냄새 그런 냄새 음. 블랙페퍼 시즈닝은 음, 좀 간이 약한 편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자극적이진 않아요 근데 레드 착착은 감도좀세고 매콤한 편이어서 음 맛이 아예 다르네요 얘는 그 후추의 매콤함이 탁 오는 정도 그리고 얘는 그 뭔가 향신료의 냄새와 그 매콤함이 탁 나는 그런 시즈닝이었어요 딱 찍어서 음. 어떻게 비빔피는 소스가 다른데랑 이렇게 다르지? 돼지. 여긴 양념소스도 양념소스인데 여기 머스터드 진짜 맛있어 <웃음> 무엇을 먹을까요? 음. 오 어, 치즈가 아직도 뜨거워 이거 감자 진짜 맛있다 이거 진짜 만들어 먹을만해요 아직도 연기 나는 거 보이나? 나만 보이나? 진짜 망할 수 없는 조합 아니에요? 치킨, 감자, 치즈 와 이거 진짜 맛없다 좋아 여러분 음, 다끝뛰기와 이거 진짜 순삭이다 와 진짜 너무 맛있어 감자 치즈 치킨 진짜 조합 대박 다아간간 푸샤주기 아여분 을 여기다가 싹 발라서 이렇게 찍어서 음 이게 이게 너무 바삭하니까 좀 입천장 조심하세요. 레드 착착. 음. 음 이게 왜 핫한지 알겠어 소금을 꼭 그래도 bbq가 맛있어서 비싸도 먹게 되네요 그래도 가끔 행사할 때유료 삼아 먹어요 아 이거 누룽지진 거 진짜 맛있는데 네. 아 진짜 이거 또 만들어, 만들어 먹어야돼다 진짜 대박이다 감자가 이렇게 보여요 근데 이거를 계속 저으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우와 대박 아, 이거 진짜 뚝배기 뜨거워가지고 잡을 수도 없고. 아, 그거 해야겠다. 그래, 사람은 도구를 사용을 해야지. 오, 점점 꾸덕해져. 이게 다된 건가? 더 돌려 해봐야겠지. 하나 둘 하나 둘. 와! 아, 떡 만드는 거 같아. 감정 치즈랑. <웃음> 아 힘들어. 한니 1분만 쉴까요? 아유, 힘들어. 아유, 힘들어. 아, 나 못해. 나 못해.